칠살 응? 그렇게 그 살이 뭔지 알고 살이 한자가 살인데 응? 이것이 바로 죽일 살이다 그래서 남이 치는 거라는 거다 응? 그래서 이 살이라는 것인데 이 살이 한 가지 유형만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에 이 인연법적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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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만나는 인연들이 현실 인연에서 우리는 사업적으로도 만나고 친구로도 만나고 동기로도 만나고 이렇게 참 만나는데 우리가 혈적으로 오는 인연은 그 인연이 오는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누구말든 애기가 잘 안생기고 인연이 없어 갖고 안오는데 몸이 아파 갖고 못오는 인연도 있지만 인연이 없어 갖고 안오는 인연은 바로 여기서 끌어오는 거야 그렇게 혈족 인연과 일반 인연이 다르다. 그럼 이제 그것의 경계는 어디냐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을 근본을 다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시간은 15분으로 정하자. 어? 15분으로 정해갖고 내인데 무슨 소리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이 오늘은 우리가 인간의 근본을 모르면 이것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천복행이 풀어왔던 모든 천복행이 풀어왔던 모든 이 풀이법과 행사법과 이것이 경계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부터 전부 다 풀어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워 갖고 뭐 사주 배우고 운세 감정 배우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학문의 축에도 안 들어간다 이요 그뭐 눈이 동그래지는 <웃음> 지금까지 피한 거는 여러분 들 용암 대기 못 피었다는 소리 <웃음> 제가 열심히 가까졌다 그죠? 얼마나 열심히 가까졌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거 푸는 거는 여러분 이 조금은 그지만 우리가 그 망자를 푸는 방법과 영혼을 푸는 방법과 귀신을 푸는 방법과 이런 인연을 푸는 방법이 전다 다르다는 거다. 그렇지? 다르기 당연히 달라야 안 되겠나? 아까 얘기했지만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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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에 우리는 불교든 뭐든 불교든 종교든 백과사전이든 인생살이든 여러분들은 많은 들어봤텔레비에서 많이 들어본 상람들이 있을 거다. 뭘 봤어요? 사전에. 음식하게 되면 생로병사 이말 들어봤나? 텔레비전에도 많이 온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자 인생만사를 전부 다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허구다 허구속에서허구로서 이루어지는 거다 생로병사 죽는 걸 하는데 음식이 뭐 때문에 필요하나 죽는데 왜 음식이 필요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황당한 이 범주 내에서 우리는 한번 풀어보자 자 사람이 태어나서 이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 늙을 때까지. 이 말은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이 태어나서 중간에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요것만딱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살아가는 거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요것이 우리는 뭘까? 윤회, 환생. 부활 이거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종교는 요갖고 처음부터 사람 속인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하는거 황당한 소리 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종교라는 것이 살아가는 것을 풀면 어떻게 금방 털고 날까 아니가털렸으니까 그렇죠 태어나서부터 늙었을 때까지는 하나도 안 보는 게 아닌 안 걷다. 는이 밖에도 안되는 거야. 이건 뭐, 뭐가까 마음 별에 샀고뭐돈 갖고, 온내 사고, 이것밖에 안 하는 거야. 뭐 풀면 당장 털통 나고 다 털릴 뿐이니까. 거짓말이 그냥 뿔어나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늙고 병들고 이거는 어학에 사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학을 빌미를 해가지고 너가는 마음을, 죽음을 뭐 짜고 행사고, 거든 그 뒤부터 종교는 어떻게 항상 죽는 것부터 어떻게 다음에 태어날 것이다 요거 갖고 장난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죽고 뭐 죽난 뒤에 뭐 다시 돌아온다 아,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아게못 돌아오는 거야 예수가 돌아왔나 예수 뭐 그럼 하나님이 돌아왔나 부처님이 돌아왔나 뭐 아무도 안 돌아왔잖아 그거 갖고 맨날 장난치는 거 이거 윤회, 한생, 부활 뭐 처음부터 이거 싹 크지 말이야 보마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안 하는 거 이것만 갖고 완전 장난친 거야 그러면이 세계를 설명을 하다 하면 설명해 줄 사람이 또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모름에서 이것만 한 거야 그래놓게한 말이 없으니까 마음을 펴라 어 하, 무소위가 좋다 가져온 것이 없기는가져오기는왜 없어 내 머리도 가져오고 내 똑똑한 것도 가져오고 내 재능도 가져오고 춤추는 것도 가져오고 노래하는 것도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가져 없으니 죽을 때 그냥 가라 이말다되는 소리 듣기지 그럴래요? 또그한단다 나는 잘 먹고 잘는기지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참 몸이 움직일 수 없는 나이 늙을 때까지가 중요하지 그 뒤에 무슨 소용이 있나? 병원에 가고 들는놈가 있으면서 죽어가지고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걸해갖고 야, 내 그래서 다음에 다시 돌아니까 대학교에 뭐 215억을 갖다가 기부했는데 세금은 220억 도드리말 대사고 이 헛소리가 막 방금 나오지 가져온 게왜 없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나?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머리가 골빈 놈들이 하는 소리 돼안 가져오기를 왜안 가져왔어? 지갑 텅텅 피 나누니까 안 가져왔다 지 지는 안 가져왔을 수도 있다 그제 러럼 가져왔잖아 내가 태어나면서 부모도 얻어 갖고 왔고 동생도 얻어 갖고 왔고 내가 이 공부하는 머리도 가져왔고 내가 노래 잘하는 사람 재능도 가져왔고 운동 잘하는 사람 운동하는 것도 가져왔고 오면는 많이 가져왔어 그러면그 가져온 것 같고 죽을 때뭐 남겨놓고 가야 될까요 가져왔으면 남아놓고 가야 될까요니가 그냥 없애 보고 갈까요 그래서, 어떻게, 죽는 사람들 을 옛날에, 이 풍습에 의하면, 죽는 사람들을 어떻게, 남겨놓기 위해서 무덤을 쓴 거야. 뭐라도 남겨놓으려고. 그거 불타보은 없잖아. 그런데 지금은 남아있을 필요 없다. 너무 복잡해갖고, 그 있으나 뭐, 헷갈려갖고,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 구별도 못하니까. 그래 그 가족할 때뭐 죽어서 가족할 거 없다. 웃긴 소리 하지 말아. 죽어서 어떻게 해? 뭐 호랑이는 까죽을 남기고, 어? 사람은 뭘남긴데 이름. 이름. 대태리 이름 말고 이 사람은 명예를 남기고, 학자는 책을 남기고. 어? 그 명예를 갖고 있어. 명예를 남기는 것이지. 이름 개똥이 남. 이름이 천박 이름인데 그거 뭐 이름을 남기기는 뭘 이름을. 이름 하는 건 그건 순 거짓말이다. 자, 학자는 학문을 남기는 것이고 그, 저자는 책을 남기는 것이고,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명예를 남기는 것이고, 부자로 열심히 잘산 사람은 제사를 남긴 거야. 누가 뭐 털어먹든지 말든지,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문제고. 남긴 거잖아. 그럼 뭐, 빌게이츠가 수천억의 재단을 만들어놨고, 하, 인간을 위해서 했는데, 그거 안남긴놨나그남긴놨잖아 뭐, 가져갈 게 없기는 뭐, 결정 나발이는 없나? 마음 비기는 갭둔 나발이나 비운다. 내 하는 꼬라지바뀌니 요새 보니까 하는 꼬라지 보니까 별거 아니더래. 아, 종교하는 사람은 종교를 열심히 하고 아, 힘든 사람들을 가르쳐야지. 난 그거는 좀 못마땅해. 너 대목군들은 뭐 대목하는 거 그건 별로 안겠대 종교는 그건 아니더니요 그렇잖아요. 아 누가 잘못고 잘 살았노. 내가 솔직히 말해서 민주노총 그것들이 저가 잘못고 잘 살았지. 일반 사람들이 잘못고 잘 살았나. 나 그런 거 보면 안 되지. 내가그래서리 하면 안 되겠지. 내가 솔직히 말해서 민주노총, 내가 그건, 내가 깜짝 놀랐다 민주노총 월급이 2억이라더라. 그럼 지 쓰는 거고 대통령보다 더 하잖아. 응? 아, 그리 내놓고 뭘하고 지금, 지금 힘들어 가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천일 벽가리고 대학생들을 치지 못해 가고 엉망진창이 있는데. 맨 그거 옛날에 그거 갖고 지키려고, 가져갈 거, 정말로, 불교하고, 무소유, 뭐 했었고, 이, 런 거, 마음을 비워를 한 사람들, 저끼리 뭉치갖고, 저거, 그거 지키려고만 난리지. 나 그거 정말못마땅하더라 오늘 보니까. 여기 주급은 월급 2억 받는 사람이 여기 어디있노? 대한민국에 몇명 되겠노? 대통령 월급이 얼마나 네요 <목소리> <목소리> 그럼 뭐,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금 그 뭐, 월급에 2억에다가 집 판봉비 뭐, 한 10억 하고 뭐, 몇십억 받는다, 이 말이야. 이0 놀면서 뭐, 그거 안니대 그럼 내내소중면소중면 민주노총 저도 없애버야 되겠다. 내 옛날에도 나도 노조 했지만은, 저거 아야 돼, 저거, 그거는. 저가못 살고 일하면 지키고. 아이, 헤비 그다가 누구 말다 세금 그다가 국회의원들이 저가 뭐, 다 씹고. 어, 노조비 부담갖고 지금 위원장들이 다씁부고 아이고, 싱금 세금 끄다갖고, 나라에서 다씁부고 이거 뭐, 나라 완 국민들은 완전히, 뭐. 담배가 끄다갖고, 싱, 담배 여기 어? 그거는 한 개씩, 내 열받아갖고. 또 열받기 시작한다. <웃음> <웃음> <웃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정 말로 그거 아니다, 그거. 우린 자기가 못 살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있는 놈들이 비워라 해서, 이 있는 놈들이 비하라 한다잉? 내가 보게 되게 되면, 없는 사람들이 비하라 하면 이야기가 되지만은, 있는 놈들이 저거 챙기물라고 마음 비워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 그걸 놔놓고 여기는 한줄더다갖고 전부 다 어떻게, 비지도 안 하는 거 모르는 거 있나? 뭐 답해도 뭐 틀리든 맞는지, 누가 저차도 알 수도 없는 거, 이런 거 갖고 뭐 전부 다돈 갖고 오라 해고이사리 하는 건 이건 아니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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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웃기지 기으세사상이 너무 웃겨 그런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가야 이게 응? 자 종교라는 것이 뭘까 종교고 학문이고 이건 전부다 학문이고 기술이고 이런 것을 한번 보자 우리가 학문을 보자 학문이 뭘까 학문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 올바른 것을 알아라고 우리가 가르치주는게 학문이지 그렇잖아. 자 기술은 뭘까? 자 자기가 해가면서 이런 기술을 익히 갖고 묶어 사는데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가르치 주는 거잖아. 그러면 종교는 뭘까? 인생살이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잘 정리 갖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가 종교라는 것이 있는 거 알겠나? 그러면 살아갈 때는 하나도 없는 거고 사는 거는 하나도 없고 죽어갖고 뭐 빚지도 안 하는 거 이것만 갖고 정리하면 이거는 거짓말을 해야겠나? 우리 뭐 스님이고 목사고 내가 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스님도 좀 뵈야 되고 목사도 좀 뵈야 되겠다. 그죠 이게 거이 총체적인 부실이라. 이? <웃음> 지도 모르면서 오늘 지금 뭐 페이스북에 보게 되면 아이, 우리 사람 헐뜯는 거는 대단히 헐뜯이에요 누구 말 따는 자선선님이 고기, 조기 한 자리, 소고기 국한개 묶고, 조기 한개 묶다가 난리 나잖아, 그제? 그 조기 묶고, 고기 묶는데. 아, 인간이기 때문에 묶어도 되지. 뭐, 그거 갖고 뭘그 시비해서 넣어. 저건 안묵나 그제? 설데없나 그랬길래. 뭐한 개만 있으면 안.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라가 안 되는 이유가, 서로 뭐 있으면 대가리 끌어내보고, 누가 뭐 조금 똑똑해라면 치면, 저뭐 어떻게, 똥통이 문을 어보고 누가 똑똑하면 헐떡해갖고, 그거 하기 위해서 날리 구슬 지고 하는 게 우리나라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겠나? 자, 우리나라가 지금 한 10년 전에는 세계 한1 0위권 가까이 갔다. 지금은 거꾸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었나? 쫙 시공장까지 갔었다, 지금. 세계 1등, 세계 1등이 100가지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 유일한 대한민국이다. 뭐, 자살률 1등, 노인들 못 사는 거있등놈인제 헐뜯는 거 1등, 뭐, 거, 그러면 사기 치는 거 1등, 다단계 1등, 뭐, 이름 바꿔 갖고 돌아다니는 놈 1등, 마치 뭐. 1등이라는 게전 세계에서 1등이 진짜. 종교 1등, 뭐, 11쪽 거드는 거 1등, 뭐, 아니, 전교에서돈 거드는 거 1등, 뭐, 아1등 대단히 많다 좋은 게 일등만 해야죠 근데 기 바람 없는 거아 맞다 자우지감 만 색은 담뱃값에 색은 그만 붙이는 것도 일단 막. 정말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부터 운명 가이 우리는 지금 앞으로 살풀이 경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살풀이 경이다 최종인 살풀이겠지만 이것이 인간이 어디 가서 어떤 거, 어떤 풀이법에 의해서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훑어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지금 사주하는 거 말이에요. 바람풍수 풍자도 문자도 모르는 게막 방풍수도 해산고 있지? 사주가 뭔지도 모르는 게 사주 해산고 명리가 뭔지도 명리해산 이래 보면안 된다, 이? 우리는 정말로 그러면 안 된다. 아, 오늘 첫 번부터 일을 받으면 안 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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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항상 벗어날 수 없는 게이 동그라미 세계가 여기서 우리는 동그라미 세계에서 못 벗어나는 게자 이것이 우리는 영혼 세계고 여기 잉크 있으면 좀자좀 있다가 좀 있다가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이거 끝나고 난 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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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다 사람은 절대 모른다. 그러나 영혼의 윤회라는 것이다. 자, 윤회라는 것은, 윤회라는 것은 이 영혼의 윤회지, 사람의 윤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정립을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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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차다. 예를 들게 되면 사람은 자기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힘들고 가는 것이 큰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자기의 그 노력에 있어 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고 늙어서 우리는 병들을 가지고 생명을 지체하는 구간이 있어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여기서는 두 가지 부형이있어자 처음에는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시기. 이것이 어떻게 성장, 성장식이고, 자, 요까지가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색이다. 자, 부부로서 살아가, 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는 부모 밑에서 성장해가고, 이거는 부부 멘트 성장해나가고, 이거는 어떻게 이제 마무리 정리하기 위해서 죽음을 향한 인생의 정리기간이다. 정리, 정리. 그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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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멘토링이다. 부모가 키우는 거 이것이 멘토링이다. 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뭘까? 네?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바로 인생인데, 그렇지? 인생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인생이라는 거다, 인생. 자, 이 정리하는 것은 뭘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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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여기서 종교가 되든 기술이 되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이 우리는 정말로 이거 학문이 학문 그죠 학문 기술 우리는 종교 이런 것이 여기 있는 거야 에이? 이것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죽고 난 뒤에서는 그 저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저거는 일반 사람이 일반 사람이 우리가 할수는 그러면 우리는 이 죽고 난 뒤에 이게 애매하다 그지 이거 갖고 처음부터 사기친 거잖아 응? 저거는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종교가 저 갖고 사기친 거랑 마찬가지네 응?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운명과학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더 운명과학의 실체 그러면 운명학이는 뭐고 인간의 운명을 풀어내서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답을 한계가를 구할 수 있는 학문이 이 운명학이다. 학문이 한계를 구해서 구할 수 있는 학문이다. 그러면 지금 한번 보자.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알 거니까 그제 인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지만은 지금부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이 탄생을 위해서 할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져왔을까 여러분들이 영원에서 태어나면서어 메고 온게 있다 뭘 메고 왔어 보따리 보따리 그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탄생할 때는 우리는 이거 인간은 이 보따리를 한개 갖고 왔다 요것이 빛과 짐, 보따리라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것을 풀때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푸는 것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풀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운세 감정법을 푸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수리 사주를 푸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수리 심리학을 푸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수리 멘토링을 우리는 푸는 것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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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 세계를 이렇게 푸는 거야 그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푸는 거야 ,이?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은 뭘 배웠노? 요거 배웠네 그지? 그런데 대기 많이 배웠다 <웃음>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기지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말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자고요.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중요해. 자, 인간이 죽으면 뭐가 된다? 누가 내 잡으러 온다 했어요? 그럼 저승사자는 어디 있을까? 이거 알아야 될까, 이 저승사자의 대장은 누구일까? 이것이 나중에 천주경의 이 컨본인데, 자, 일단은 내가 답만 알게 준다. 자, 저승사자는 어디 있을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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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그러니까 염라대왕. 알아야 될까요, 염라대왕. 귀신세계를 다스리는 게 염라대왕입니다. 자, 염라대왕에서 우리는 이 사자, 우리는 일종의 망자다, 응? 자, 망자세계가 있는데, 자, 이 망자세계에 우리는 어떻게, 염라대왕의 이런, 중대장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 말이야. 요것이 누군지 아 이것이 바로 저승사자다. 사자다, 그게. 우리는 그냥 사자를 하면 조금만. 이 사자는 우리는 그냥 죽은 사자가 아니고 우리는 서승사자다, 이게. 저승사자는 우리는 서승사자다. 그렇게 망자를 가르치는 서승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승사자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중대장이 우리는 저승사자다. 저승사자 그래서 저승사자가 죽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저승사자도 엄청나게 많아야 될까요 하루에 자기가 아무리 리듬이 뛰어도그 저승사자가 엄청나게 많다면 미국에도 엄청 이 부대가 있던 거야 그래서 할일 없으면 완전히 부대로 떼그리로 온다 이말이에할일 없는데 우리 저게 대만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막줄수 아프잖아 그제 군인들은막줄수거는건 마찬가지 돼 그렇게, <웃음> 제보는 뭐, 할일 없으면, 심심할 게, 그 와갖고, 한 차씩 몰고 온다, 며 그렇게, 저선 사자가 둘이만 딱 오는 게 아니고, 대장이 둘이고, 나머지 그 밑에, 절병들이 많다, 이 말이야. 병원에 가봐. 간호 부장, 우리, 우리 그런 자인 잘 알겠네. 간호 부장이 하나 딱 따라, 그 나가면, 누가 따라오나, 밑에? 수간호 사고, 막 따라오잖아, 양쪽으로. 1층, 2층, 매 해갖고, 뭐, 응? 그제? 수간은사 밑에 또 가면 또 누가 따라오노? 아, 일반 그 수간은사 최종 이거 보조 그 대종 내려가지 그럼뭐쭉 따라온다 이 말이야 그치? 병원에 가봐 병원이나 뭐 저승사자는 똑같다 현실하고 우리 추은 사기하고 똑같아 이 말이야 다를 바 하나도 없어 왜? 아 여기 있는 영혼이나 죽어 있는 그 귀신의 영혼이나 똑같은 거잖아 몸뚱아니만 뭐 없는 뿐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는 심판을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가겠노? 그냥 우리는 죽는다, 망년식이 간다 했지 그 사이를 못 풀었잖아. 그치 그렇죠?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가겠나? 야, 니 오라마 평 이렇게 가겠나? 어떻게 가겠노? 어? 아, 우리는 저쪽에, 우리는 이게 보따리 메고 왔는데, 그치? 아, 그런 거 망자들은 그냥 가게, 맨손으로 가겠나? 엄랑이... 음... 망자들은 엄랑을 메고 어디로 간대? 고치세요. 아이, 씨발아, 이... 야, 야, 막 망자책에, 여기서, 여기서 이 망자책에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느냐는 중요하다. 응? 염면대하고 이태국 간다고? 아, 염내장이는, 안 하지. 대장이 누가, 그, 뭐, 이거 대통령인데, 예를 들게 되면. 그걸 조선사자가 데리고 간다, 이말이야 그냥 망청 데리고 가겠나? 몸뚱아리도 없는 거? 이 뭐, 이거 뭐, 포성줄에 모아갖고 꺾고 가겠나? 아니잖이말이야몸뚱이 뭐, 없는데 어떻게 포성이겠노? 아, 현실을 우린 직시해보자 그럼 지금까지 한거전부다 여러분들도, 이까지 온 사람도 이거 처음부터 멍청인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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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요단강도 있고 단강도 있고 어디가 인거건 모른다 자우정 강을 간다 그 강을 걷는데 어떻게 그겠노 배타고. 그래 배 타고 무슨 배 도탄배 아이참 말로 <웃음> 음, 도탄배는 사람이 타는 거고 망자가 타는 배가 따로 있다 이 말이야 아니 그 망아나 이렇게 나왔던 그 모습이 똑같아 <웃음> 어? <웃음> <웃음> 아진실이 똑같아 이 말이야 그그 그 사람도 그냥 맹탕 했겠나 그러니까 뭔가 벗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직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게 돼 있지 망자의 길도 뭐 푸른 벌판도 있고 가시는 꿀도 있고 뭐 이런게 많다 이말 걸그네도 그냥 가는게 아니라 푸른 초원도 있고 뭐 그렇다 시큰 폭풍도 무르치고 가시등불도 있고 막뭐 이렇다 이말 가다보면 어 터보 벌써 <웃음> 그러면 진짜요 진짜 망자가 탁데고 가면 망자가 이거 포성질이 있어가 꼬고 가겠나? 딱 가자하면 거기서 가는 거지. 저승사자가 그제. 그러면 타락하면 배가 타기 탁 으면딱 탁 타면 착 갈까 이가.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널 때는 쪽배를 타고 가는 거야. 쪽배. 요단강 건널 때는 쪽배를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직적한 쪽배에 짝 타면 퓨 그길건준다이면길건너는데야 푸른 초원도 있고 까시는 꿀도 있고 이것도 많잖아 이거 험악하다 이 말이야 그거 가면 또그 가면 또그 가지도 오지도 못한 것들이 어떻게 근데 배고파 죽겠다 했고 까지 뜯고 하면 좀주야 될까 이거 그러면 그 옛날에 우리 이야기가 있잖아 그 누구 할머니가 가면서 그따로오면서뭐 하나 좀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하는게 있지 또좀아 꺾으면 꺾이마알지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하다가 이떡반지다 들고 가고 다죽고 나니까 나는 줄게 하나도 없다, 그지? 그래서 꽃감 하나 주면 앉아 먹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꽃감 소리가 나와야지. 그래서 주선사 떡 한번 여러분들도 해봐. 나중에 혹시 가다가, <웃음> <웃음> 꽃감 이기딱 하면 도망가쁜데, 그잖 아니, 호랑이가 떡 줄래 하다가, 니네 하나 떡한개 주면 앉아 먹지, 해다 사가 있지. 떡다주고 떡이 없잖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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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돈도 있어야 되고 살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 다음에 내가 내 무기 만만 피안을까자우지그 엄낭 속에 엄낭 속에 우리는 살도 있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 다섯 가지가 있어요. 우리 따라갈게는아좀들어봐 그렇게 우리 보따 리 보따리 속에는 노란 보따리, 빨간 보따리 이런 게 이제 이게 메고 왔잖아. 우리는 하기 위해서 도구를 메고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엄낭 속에는 어떻게 이쪽 그래서 우리는 49제 같은 데할 때는 이제할 때는 아무래도 천원짜리도 하나 절을 하면서 천짜리도 하나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돼그 엄낭 속에 돈을 이어줘야 돼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엄낭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앞에 같다 놔라 면안 된대 그제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 이, 후배들이 이 엄낭 속에 돈을 한풀 주는 이유가, 그, 뭐, 부처님이 뭐라는 게 아니고, 이 엄낭 속에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 저승사자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자, 요단강 건너게 되게 되면 벌떼가치 있다, 말이야. 내가 내하고, 내하고 빚진 이 벌떼가치들이 많다, 말이야. 그러면 그것도 배도 고프고, 돈도 필요하고, 지 돈이, 노자 돈이 있어야, 어떻게, 우리, 이게, 그 뭐고, 우리 사층가 하게 되면 어떻게 야 응? 그거 뭐뭐 차비가 없어서 못 오느냐? 비행기 타고 올라요 해스타가 그지? 배 타고 올라요 경태요막 예. 그래서 올라요 해자는 용돈이 없어서 못 가요 못 오요 뭐 이? 차비가 없어서 못 오요 하잖아 그 귀신이 차비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용돈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살도 있어야 되고,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 엄낭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야. 거기서 망자는 어떻게, 우리는 인간이 올 때는 보따리를 메고 왔지만은, 망자는 어떻게, 엄낭을 메고 가요 차고 가는 거야. 엄낭을 차고 가는 거야. 어, 보따리 메고 왔고, 이제 죽어서 갈 때는 어떻게, 엄낭을 메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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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면, 이제, 가시덤 불부터 막, 억수로 많은 거야. 그기서 가다가 또 돌아온 사람도 있긴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엄낭을 메고 가는 거야. 그래, 엄낭 속에는 우리는, 그게 뭐가 들어있어? 아, 다섯 개가 있다 했다. 근데, 그, 이 엄낭을 메고 여기까지 다 간다.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가만, 이제, 망자 세계에 이제 도착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기를 할까, 아이가, 망자 심판을 받으려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염나제왕, 이 재판관, 염나제왕의 이, 현, 이거 대법관들이, 재판관들이 착 앉아갖고 이제 심사를 할까, 아이가, 그제?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른 거는 놔놓고, 이?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는 일이 우리는 이 망자들이 심판, 재판을 받을 때,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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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십구제가 그냥 뭐 제사 지내고 밥 주는 것이 사십구제 아니라 이말이야요 여기 사람이 망자가, 이 망자가, 망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아니다고 우리는 변명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우리는 사십구제라는 거다. 사십구제, 그것이 사십구제야. 그냥 하는 것이 사십구제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가갖고, 뭐, 제사 7일분 지나고, 그거 완전히 웃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너 어찌보게 되면, 내가 이런 말했으는안 되겠지만, 은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은 좀 골빈 사람들이 하는 게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하고 내잡을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망자가 어떻게 생긴지 조차도 모르면서 그런 지을지거리 하는 거야. 누가 부처님이 가갖고 망자들 제신그 뭐고 그 귀신들을 재진해 주라고 그런 지 누가 한다 돼? 안 하지. 그쵸? 그걸 생각 안 해나? 그쵸? 몰라서 그럼 모르면 패야지 그래도 아는 체하고 앉았다. 단 누구말따로 머리 깎고. 내가 잡아놀라, 또 잡으러 올라. 가 그래서 49제는 이것이 변호사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때 망자가 첫 번째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집행유예가 되든 우리가 네가 없으면 언제? 니는 무사 통과 통과시키 주는 거야. 어디로? 우리는 이 천궁 세계로 여기는 천궁 세계가 있다 이 말이야. 천궁 세계까지 가는 거야. 문을 열어준다 이 말이야. 천궁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천궁 세계에 가는 것이 어떻게 천궁 세계에 가고 갖 여기서 티켓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동안에는 막 이거 인간이 지어진 죄를 자꾸 풀어준다고만 참 간단하게 상세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하는 보면 이 상세하게 안 하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상세하게 된다. 그동안에 내가 너무 많이 풀어보고다면막그 막 뭐고 이기 올라쁠까 싶어 갖고. 오버이스 해갖고 막기 올라쁠까 싶어 갖고. 내가 일부러 순간 낫지 안개켜주려고 했는데 또 들통 나갖고 내가. <웃음> 자, 그 49제 할때 여러분들이 뭘까? 49제는 우리는 세 가지 우리가 그걸 한다고 그랬지? 풀봐 49제 제업 어. 다시. 63가지 업법 어, 81가지 인과. 그지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재업과 업보를 재업과 업보를 여기서 우리는 심판대에서 다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인연 사이에서 가오를 우리는 빌어주는 중이다. 인간경인다이 말이. 그렇잖아. 이거는 여기 심판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심판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인과가 걸려 있으면 어떻게 이 천궁 세계에 갔다고 하더라도. 천궁세계에 갔더라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영원세계까지 가려면 또그 길도 굉장히 멀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 그러면 천궁세계에서 천궁세계에서 영원의 세계까지 갈 때는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아까는 우리 망자가 어떻게 망자세계까지 갈 때는 뭐 타고 갔댔 했죠? 쪽배 타고 갔다 했죠. 그죠? 쪽배 타고 갔으면, 이 천궁세계에서, 영원세계에, 이제, 극락왕생하러, 그제?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뭐 타고 가야 되겠노? 근데요. 비행기. 그 영성, 비기 응? 그 뭐? 네. 이것이 바로 범선이다. 아니, 범선. 어, 이것이 범선인데, 범선이 네. 어떻게, 어떻게 생기냐면, 촤아,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거예요왜 범선이 저렇게 생겼을까 아, 요단강은 강물을 타게 쪽배가 있어야 강물을 건너갈 거잖아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영원생은 어디 있을까 저위의하늘에 있잖아 그럼 뭐 타고 가야 될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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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둥실화라 두둥실 두리둥실 하는거 그게 두둥실화야 그럼 용원는 이것을 타고 여기 용원세에 가는거야 그런데그 배를 탈락하면 뭔가 있어야 될까 티켓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이 k t 스 그냥 타주나 티켓을 타나야 될까 그럼 티켓을 어디서 얻을까 어떻게 이제 차표 어디에 끊었저 범수 탈락하면 어디서 끊을까 아니씨 말로 그 기신이 돈이 어디 있노 군대 가게 되면 니가 가져온 거 전부 다 집에 보낼 법 없잖아 이제 니는몇명 밖에 없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티켓을 오어야 되는데 어떻게 오고 어? 사단장? 사단장? 여기 먼저 또 사단장이야 일을, 일을 네? 일을 해서, 네? 일을 해서, 일을 해서. 아니 몸이 없는 데 무슨 일을 하노 이때 티켓은 우리는 이때 티켓이 뭐냐면 이 배를 탈수 있는 티켓이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배를 범수를 탈수 있는 티켓 범수를 탈수 없는 티켓은 이 지가 죄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머물고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인간을 풀어주는 이유가 인연과 연계돼 갖고 인연에서 티켓을 얻으라고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인간경이라 그인간기 안에 뭐가 들어있더노? 내용 보게 되게 되면? 뭐, 공적인가 성공인가, 뭐선인가, 이렇게 어제 지그 인간을 풀어주야그 티켓을 얻는 거야. 그러면 티켓을 얻는 방법은 단세가지라는 거다, 세 가지. 여러분들 지금 뭐, 옛날 이바구 하는 시, 옛날 이야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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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공덕이 있대 죽어서도 귀신들 귀인 네 응? 응? 죽어서도 귀신이. 그 귀신은 귀신 인연이지. 귀신, 귀신인인 귀신, 귀신, 어 귀신은 귀신 인연이다. 귀인이. 응? 그렇지. 그렇게 그지. 그럼 좀 이따가 하자. 아니 오버패스하지 말고. 예. <웃음> 자, 그래서 조상 공덕, 업적 공덕, 기인 공덕이다. 있 이 조상공덕은 어떻게? 우예 조상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후손들이 없어도 이조상공덕이 의해서 티켓을 탑승하는 게 있다. 누구 말따는 요새 군 면제 해가지고 우예하면 힘세니까 뭐 면제 해보고 이러잖아요. 그지? 그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조상공덕이다. 우리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조상공덕 위에서 좋은 일 말해갖고 이렇게 티켓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업적공덕은 뭘까? 지가 사람에서 업적을 많이 쌓을 때만 지가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쁜놈 하면 이거 얻겠나 못 얻지 나쁜 짓만 말하고 돼. 그래서 지가 막 베풀어난 것이 이것이 바로 업적공덕이다 그러면 인가공덕은 어떻게 지가 살아가면서 인가의 인연에 지가 베풀은 이것이 베풀은 이건 뭘 하나 이 베푼 거 이것이 우리는 공덕이 어떻게 지인데 이 티켓을 주게 되는 그것이다. 그래서 기인을 만나게 기, 그 기인이. 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조금 해도 저 사람이 참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제, 그렇다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 티켓을 집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인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인과격을 푸는 거야. 네. 음. 한 사람이 한개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주고 세 가지가 다 하잖아요 살면서 뭐어쩌공덕도 내가 많이 짓고 아 그런 거 봐. 좌우전 이 티켓은 한 장만 있으면 가니 한 장이 필요하지 두 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근데 주는 거는 딱한 장만 준다 아니다 그래. 아, 지는 태어남에서 그공덕이딱 정해져 있다 내년 음. 따라 딱 정해져 있다 벌써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은 벌써 어떤 어, 공덕을 갖고 왔는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 아니 늘, 나는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네. 티켓을 받는 것은 또 다르잖아. 내데 태어날 때는 그 공덕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음. 가는 건 아주 모른다 이거. 뭐 퇴원한 거는 어쩌면 가는 거는 정해지 있지 않지 가는 거는 아직까지 모르지 가는 것을 우리 정해놓고 가면 안 되지 그렇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티켓을 받는 데는 우리는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조상 공덕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티켓이 하나 있고 자기 업적 공덕에 의해서 티켓을 받을 수 있는 자기 하나 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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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느 사람이 기인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누구말따나, 내가 베푼 사람이 이 지옥세계에 가 있는데, 천국세계에서 티켓을 주겠나? 안 되겠지?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는 하는 것도 어떻게? 해? 좋은 사람이데저 사기꾼들인데, 내가 공덕을 열심히 지어갖고, 돈다 갖다 줬다고 해갖고, 내가 이 티켓을 받을 수 있게도 일만 여가가 있는데. 교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처음부터 여가 쓸 거라, 이 말이야. 손님들 전부 다 여기 갔을 거다 착각하고 있는 거야. 여기 백날 가갖고 나 여기 가갖고 한번 기다리봐라 듣켓 받겠나 전부 <웃음> 건는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전부, 다는 전부 다는 아니겠지 전부 다는 아니다 이거 뭐 전부 다는 라건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 있는 여기 가 있는 갈사람들인데 맨날 그거, 니가 공덕해봐야 이거 헛방이다, 이 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 천공세계에 가서 티켓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상하생전의 인과 관라 죽은 조상들의 먼저 간 사람들에 대한 인과 분이기 아니,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 자, 내가 이 사람인데 했는데, 이 사람이 조성이 저가 있으면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이야. 그치? 내가 이게 이 사람이 지금 힘들지만은 옛날에 자기 조상들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전공 세계 가있을 거래 말이야. 그럼 나는 가면 어떻게 이 사람 때문에 나는 그 기인을 만나가고 티켓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렇 살아있을 때그 인간도 포함되지. 그렇게 살아있을 때 어떻게 천상 세계에 가있는, 전공 세계에 가있는 이런 조상이 있다면 내이 사람인데 많이 베풀다 보면 이 사람이 내 티켓을 줄까 이가이 사람 안 주고 다 하더라도 네, 현생에서 그렇지 뭐, 그렇지 뭐, 그렇지. 뭐, 그렇지 현생에 만들어난 것은 그 선조로부터 이렇게 이어받는 네. 거다 자기 조상이 직접 주는 것도 있지만 네. 그렇게 기인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게 기인이냐 무슨 네. 뭐 얘기지 네. <웃음> 내하고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고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귀이 돼가지고 내가 이 사람인데 아주 힘들고 누구말따라 이 사람이 장애이고넘 엄청 힘들대 그제 그럼 비록 이 사람은 장애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조상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천상 적인 있을 수도 있어 그제 그럼 나는 인생 베풀다 보면 나는 이기 갖고 어떻게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먼저 죽었지만 은 나는 이 사람 조상으로부터 티켓을 받아 그게 바로 기인이라 응? 그러면 조상공덕 없고 내 업적 공적도 없으면 기인 공적이라도 어디에 배 타고 갈까, 아이가 이거 범선을 탈까, 이거. 그치? 그러면 종류는 세가지네이 말이야. 이? 이 종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범선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범선은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범선이 네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어느 배를 탈 것인지 이제 제가 해야 될까요? 그죠? 범선에는 또네가지가 있다. 그럼 범선 얘기하려면 복잡해지니까 이게 잠깐 뜯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 천궁 세계에 이제 갔다 하더라도 이 범선을 타는 데까지는 이 복잡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까지 하고 그러면 나는 범선 티켓을 얻는 데까지 아주 중요한 과정이 남았겠죠, 그죠? 우리는 알기는 조상공도 업적공도, 인공도이 그것지만 이제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두가에 범선이 턱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내대가 네대가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대가 턱어 있으면 어느 배를 티켓이 있어야 어느 배를 탈까 이가, 그죠? 티켓이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나는 이 배를 타는 순간에 나는 인생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 영혼의 이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배를 탁 타게 되게 되면 게되이 배는 누가 보냈을까 배 주인은 누구일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르치려 는게 이게 습니다 배를 딱 타게 되면 이때부터 배 임자부터 이때부터 이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네 명의 대왕이, 인자가, 소유주가, 그, 천명대왕이 한 게, 그 천인대왕, 천복대왕, 천덕대왕이 각한 대씩 보내놓 거야. 그런데, 이네 대의 범선에는, 주인은 우리는 천명대왕, 천인대왕인데, 이 선장이 또 따라 있을 거 아이가. 별을 먹고 가야 되잖아. 범선을 우리는 저영원의 세계까지 가야 되잖아. 이것이 누굴까? 어, 이것이 바로 칠선녀가 보내준 직사다. 이건 천명대왕의 직사가 아니라 칠선녀가 보내준 직사다. 이것이 천주경 속에 들어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대왕이 있으면 이 대왕 밑에 우리는 칠선녀 일곱 명이 칠선녀가 있다. 이거는 소속이 아니고, 개별적인 문제라. 대왕은 대왕이고 선녀는 선녀라. 그런데 이측사들은 전부 다 선녀 밑에 있는 거야. 선녀 밑에 측사들이 여러 명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선녀가 보내준 측사가 이게 배도 천명대왕 배도 매일 똑같은 배가 아니라 이측사가 다른 배가 온다. 배가 여러 개 많다. 그런데 돼 있는 배는 얘기다 소속이, 천명대왕 소속배. 응. 음. 어, 그래서, 이거, 어, 그렇게 그것이 일곱 개가 있는 천명대왕 그 범선이 일곱 개, 일곱 개. 어, 일곱 개배들이 갖고 있는 거야. 일곱 개가 좀안 모자라요. 그렇게 천명대왕 일곱 개. 천인대왕이 일곱 개이것이 그러면 이 범선이 매일 한 대씩 왔다 이 범선이 바뀌었다는 소리다 그지아 가고 가, 중간에 가고 있는 것들 그저 태어난 것들 그래갖고 일곱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그래서 이 범선 이름이 뭐라고 월라스 목금토일이다 <웃음> <웃음> 도대체 그거는 네 가라. 어, 아. 가라. 아. 예, 하루에 한 개씩 해줘라. 그거 진짜 너무 웃긴다. 음. 이 국기를 누가 만들어야 돼. 그 범선이 됩 그러면 월호를 타고 가면 두둥실 월호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되겠노? 네? <웃음> 아예 그거는 이게 두둥실 두둥실 선을 어떻게 월호를 타면 달옆으로 지나가는 거야. 음, 달 옆으로, 음. 옆으로? 아, 어? 노선이 다른 거예요. 어, 아, 노선이 다르지, 노선이 다르지. <웃음> <웃음> 노선이 <웃음>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웃음> 월호는 달옆으로 지나가는 거고어하수그 뭐고 하호는 하승옆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어수성은 어, 수승옆으로 수성은 <웃음> 지나. 그래서 수승에. 이런 힘이 되는 거죠. 나중에 우주의 거기에 되면 이런 수성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게 또 있다, 이 천주경 속에 거기 들어있는 거야. 이런 뭐야? 이런 태, 태양. 태양. <웃음> 자. 응? <웃음> <웃음> 음? 자,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웃음> <웃음> 자, 이 배가, 이 배가 어떻게 칠선녀에 따라고 여기 오게 되게 되면 칠선녀는 이 배에 무엇을 심으냐면 이 영혼들이 칠선녀는 고고한 사람이다.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제? 영혼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선녀는 어떻게? 이거 칠살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배에는 칠살과 방패가 들어있는 거야 칠살이라 하면 칠살과 우리는 이 방패가 들어있는 거야 이배 속에는 어떻게 보면 칠선녀가 칠살을 시켜고 보냈기 때문에 일곱 개 우리는 하살과 한 개의 방패를 준 거야 예를 자, 그러면 이 방패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데 단한 개만 막을 수가 없어.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살은 막으면 안 되잖아. 그럼 소수가 없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살은 방패가 막아나모못 소잖아. 그래서 이것만 피하면 되게 돼. 그래서 다른 거는 방패 갖고 다 막는데 여섯 개? 살은 다 막을 수 있는데 한개 살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도 막으면 어떻게 맞으면 지는 살에 이제 아까 죽는다 했죠, 그지 영혼도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섯 개 살은 막는데 한개 살은 못 막아. 그래서 이 영혼에는 한 개의 살과 한 개의 방패를 주는 거야. 화살 화살 한 개하고 방패 하나가 주는 거야. 다른 거는 딱 가만 이 살은 어떻게? 저기서 이 살이 날라오면 나는 못 막잖아. 방패 갖고는. 그럼 지는 피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 하살 갖고 팍 솔락하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 딱 빌어야 되겠지. 거기 인연법에 우리는 빚이라는 거다. 살이 주스니까. 하살 안 맞고 이랬잖아 그죠? 그것이 인연법에 우리는 살이라는 거다. 살. 예제지예제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서도 우리는 3, 4, 5, 6, 7, 8, 9가 있겠지? 그치? 자, 3, 4, 5, 6, 7, 8, 9 자, 그러면 우리는 한급보자 여기에는 우리는 공덕이라는 것이 있다, 그치? 공덕은 정해졌다, 티켓이다, 그치? 자, 여기서 우리는 범선의 종류가 왔다, 그제? 그런데 조금 전에는 여기에 칠살과 방패를 설명했다, 그죠 그런데 이 빠진 게 하나 있다. 5가 빠졌다, 그죠 그제? 그제? 5가 빠졌으니까 6은 우리는 푸는 게 아닌데 5가 빠졌다. 이것이 우리는 인연의 끈이라는 것인데 조금 있다가 내가 전화를 한 통하고 하자고요. 상시하게 지금부터 설명을 조금 할게요. 자, 이게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여기도 우리는 범설이 도는 부두가 있을 거다. 그제 자, 부두가 있을 거고 이 천상세계도 범선이 와가지고 이런 부두가 있다, 그치? 네. 자, 부두에 범선이 탁 되어 있다. 자,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한 배에 탈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인연으로 엮여져 있는 거야. ,이?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한배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서 한 방에서 같이 놀았다 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그런 계층으로 인연이 얽혀져 있는 거야. 얽혀져 있는 사람의 입에 이렇게 쭉한 목에 타고 가는 거야. 응? 한배 탄다이. 응? 그제? 요것이 바로 인연의끈인데이 사람이 한 방에 탔다 해갖고 전부 다이 영혼들은 엄면나치열한지 모른다 이 말이야. 지 잘났다도 할것 있어. 인간 살아가면 맞다지 잘났다. 내돈 많다. 막 이래갖고 이건 몸도아리가 없으니까. 이거 이 영혼끼리 싸움을 하는 거야. 영혼끼리 싸움을 하는 게해 그러면 영혼과는 영혼 사이에 인연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작용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작용을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인연. 인연권이라는 것이다. 인연권. 자 그래서 우리 한방에 타고 우리 국민학생들 유치원생들 한번 자 소풍가게 되게 되면 전부다 손잡고 졸졸졸졸 따라가지 요것이 인연권이에요그 한줄이 있잖아 그렇게 같은 어디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한방에 뭉쳐가는 거야 요것이 인연권이라는 것이다 인연권 그 전부다 같은 인연권이 그렇게 아니 같은 건이 아니지 거기서는 같은 것이 아니고 인연의 법칙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다 같은 배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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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사를 줬다면 하사라고 방패. 이인연끼리 적어도 이제 베르고 있는 게야죽인이 살리는 잘못터면이 한배에서도 치열하게 사고 가는 거야 영혼들이. 그렇지 그러면 내 사살 갖고 팍소면어쩌면내삭 빌려야 되겠지 그치? 안죽을라함면 그렇지 그러면 바로 빚지는 거야 빚이 그만빚이 영혼이 영혼은 세계에 가는 데까지 지는 빚이래. 오케이? 지금 뭐뭐안행이 정신이 혼, 혼이 혼 빠질 뿐만 안 된다. 그럼 벌써 혼 빼버리고 어딨것 가뿐만. 자 그러면 여기 혼이 인연이 끌어러 뭉친 인연들이 이 범선을 한목에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인간관계가 막 이겠지. 저굴라뭐 저런 데 있는 사람도 모른다. 다른 배 탔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렇게 이제 범선을 갖고 어떻게 해? 이 호가 어떤, 어떤 호는 했노? 두둥실 혼데 여기에 월호라고 하네 보자 두둥실 월호 그러면 이 가다가 어떻게 허, 이런 태양 그뭐 달이 있다 그제 이달 옆으로 이렇게 두둥실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 이거 지나가는 목적이 뭘까 자 그래서 천부경의 신비 속에는 월화수목 금토일 태양계의 신비스러운 그것이 있어. 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초상치게 되게 되면 노제를 해갖고 옛날에 살던 고향을 하면 지나가죠이범선는 어떻게? 달하고 인연이 있어갖고 달력으로 지나가면서 거기에 우리는 뭔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른다. 그렇게 두둥실 월호가 되는 거야, 그 월호만 달을 지나가는 거야? 아니, 월호만 지나가는 거지. 두둥실 월 서만 그래 달르지풀어지래이 항로가 다르다는 거다. 음, 다른, 다른. 그럼 항로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뭘까? 그게 뭔가 다른 게 있겠지 있으니까 그렇겠지. 길이 어 길이 있는. 다른 거죠. 아 이건 배배 탔으니까 거의 어그 다른 거지. 그 배도 따라 타게 응. 게 응. 그러면 그 배를 두둥실 이렇게 타고 가는 그지 그러면 이제 음. 여기서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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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가다 보면 미로도 있고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여 가는 게 엄청나게 또 먼거야 엄청나게 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질뢰밭이다 우리 비무장지대나 마찬가지다 못 오라고 함부로 여게못 오라고 오면 이렇게 빙 돌리고 나가쁘게 하고 있지 길이 없애보고 도로 나가쁘게 하고 거 가서 터져갖고 이렇게 힘들게 해쁘고 힘들어서 못가고 뭐 배고파서 못가고 이렇게 되는거야 그래서 그 지뢰밭이 우리는 어떻게? 팔액이라는 거죠. 여덟 가지 애고는 그게 지뢰를 여덟 개 물어난 거야. 이? 이것이 우리는 팔액이라 는기다 그러면 지뢰의 종류는 몇 개? 발목 지뢰가 있으면 어떻게 그래서 못 가게 만드는 것이고. 꿀처럼. 막 폭탄 짚으면 어떻게 해? 가리가 귀를 갖다 폭파시 으면 길이 없어서 못 가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이 지뢰밭을 건너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영혼들이 지뢰밭 지원자 기가 가기가 저 너무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지뢰밭에 전부 다허적거리고 있는 거야. 어쩌면 우리 저 남북한의 지뢰밭에 그비무장지대 안에 옛날에 그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그 지키고 있을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죠?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 된다. 가도 오도 못든지. 그러면 이 지뢰밭을 건너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어떻게 군노가야 되겠노? 관자가 이제 가이드를 해야 되겠노? <웃음> 가이드. 가이드가 필요하지. 그런데 그것이 가이드가 아니고 여기로 <웃음> 들어가는 우리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기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홉 명의 기인이 있는 거야. 아니? 이것이 기인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나중에 보게 되면 애군 복음부를 풀어야 되는데 그럴 뒤는 못 풀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인연길이다 길을 안내해 주는 거다 인연길이라는 거다. 그래서 인연길에는 아홉 가지가 있는 거야. 아홉 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공덕에 따라서 범선을 타고 이렇게가 귀인을 만나야 내가 이 팔가문에 도착하는 거야. 팔감문에 도착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제 다다른 것이 영혼의 세계다. 그렇잖아. 이제 가야 이제 영혼의 세계다. 그런데 영혼의 세계에 가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가서 영혼의 세계에 딱 가면 이제부터 면접을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그렇지 이제 가서 오면 그때 가면 이제 면접을 하는 거야. 엄청 힘든 영원이. 그렇지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한번 태어나기가 그렇게 쉬운게 아니다 이 말야 이 엄청나게 힘든거지 이해 되요? 자 그러면 두둥실 배를 타고 여기까지 갔어 이? 자 영혼식 앞에 가고 이렇게 탁하게 되면 우리가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 여기서는 면접을 하는거야 면접을 면접은 누가 하겠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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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자들이 우리는 그걸 하는 거야 면접을 하는 거야 면접 자 이게 이제 영원들이 딱 오게 되게 되면 그렇게 테스트를 딱 하는 거야 이. 테스트를 딱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그때부터 야 니는 운동을 열심히 하거라 니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라 니는 니는 어떻게 하거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준 것이 있다 이것이 정말로 인간의 이본성인가 재능이라는 거다. 면접회 갖고 그 사자가 '니는 이것을 잘하겠구나.' 그거 그 순간에 나는 이 두뇌가 타고나는 거야. 그 순간에 타고나는 거야.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두뇌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시계 여기에 우리는 재능이라든지 이 영혼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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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이것이 우리는 숫자지풀이면 이것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공덕풀이법이야. 그래서 이 속에서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 이 살풀이다. 수리멘토리, 수리멘토리, 이게 공덕에서 이것이 우리는 애군 보군풀이법이죠. 이것이 보군풀이법 중에 한 개다. 이것이 보군풀이법 중에 하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살풀이기면 실질적으로 애군풀이법이다. 이게. 나 정신이 없죠? 자, 그러면 우린 정리를 해보자 지금은 뭐 구천세고 하홍세고다 빼고 에이? 다 빼고 우리는 여기서 오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떻게? 망자가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망자풀이법이다 그지?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풀게 되면 우리는 사9구제니까 그죠. 이사9구제가 이것이 우리는 제어풀이 유형이다. 제어풀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풀리는 것은 <웃음> 자 우리가 이 수리사주에서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문제니까 인간을다 놓고 여기서 풀게 되면 우리는 순번이 그죠. 첫 번째는 우리는 망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망자풀이 법을 가는 거야 망인을 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망자가 그 망자를 풀게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제어풀이에요4 9제를 우리는 하는 제어풀이 자 여기서 우리는 오케이 하게 되면 자 일로 가게 되면 이것이 우리는 공덕풀이 돼 그러면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우리는 인연풀이법이다. 이것이 우리는 인연풀이법이것이 지나가고 영원의 세계에 가게 되면 이 멘토리기를 했다. 그제, 자, 이게서 우리는 복잡한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있는 우리 수리 심리. 이것이 재능, 재능, 본성풀이법이다. 이게 그렇게 수리 심리학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운세 감정법입니다 풀어가는 기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거다. 야 공부 공부 정말 열심히 잘한다. 운세 감정법 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 완벽한 이철차에 의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한 개씩.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린 천북의 운명과학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리로 간 사람, 이리로 간 사람은 따로고, 이리로 간 사람, 이리로 간 사람은 따로고,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는 영혼의 윤회에서 풀어나가면서 풀리는 방법이 이거다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지, 자, 이 사람이 죽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이것의 재풀이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천궁세계로 가는데 이것을 배를 거 타고 가기 지금까지 이것이다. 그렇죠? 자, 이것을 배를 타고 영혼의세익하면서 인연법에 서 얽혀서 우리는 풀어간다. 이것을 영혼의세익하게 되면 우리는 공부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주어진 이런 재능이라든지 본성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이런 학습이라든지 이런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부여받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 많이 지났죠괜찮아 15분, 20분 가까이 됐어요. 응. 그래서, 이, 이, 것을 우리는 풀어 가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요을라고 했다. 그죠? 근데 이 전부 다는 못풀 거고, 그지? 오늘 이것이, 이것을 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 자, 이것을 풀어 간다. 그죠? 나도 다음에 강의할 미친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까지풀 때도 한참 힘들다, 지금. 지금부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지금. 이게 이거, 이거 푸는 거만 해도. 근데 그거 우리, 응. 월수목금토일호가 응. 어디를 지나가지다안가르 주셨죠? 아, 아까 얘기했잖아. 네. 월은, 월호는 달로 지나가고, 일호는 태양을 지나가고, 아니, 금호는 화성으로 지나가고, 목성은 목 목요일은 목성 목코는목수 목화 토금수. 그 우리 지구의 행성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다. 이. 근데 거기서 뭔가를 해, 하고 간다는 거는 박사님 모르신다고. 음, 그러니까 그를 하고 가는데 따라서 나중에 음. 거기 뭐가 있다. 뭔가를 하고 아, 가 하지 마라. <웃음> 뭔가를 하고 가는데 아, 그렇게 뭔가를 하고 가니까 <웃음> 그 그렇게 거기는 노제를 지내고 가잖아. 그에서그가서 거기 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나도 잘 모르니까 내가 말을 못한다. 좋겠지. 응. 네? 그건 모른다. 그렇게 잡지 않은 뭐 인륜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공덕에 의해서. 어떤 배를 탈 것인가 정해져요. 그거는 인연법에 의해서 그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를 배를 타면 자동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 배는 시궁초, 시궁초라는 그런 배예요. 아까 전에 했잖아. 둘이둥실월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노래 가락도 있다니까. 둘이둥실하호야 이런 거.